귀엽다. 한번 지금 눌러볼까 그러면? 아 진짜 귀엽네 얘. <웃음> 어머 왜 이러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달고나다 같이 만들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브이로그 입니다. 짠! 이거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나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아주 간편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메뉴는 해산물 차돌 마라샹골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불려놨어요. 재료 자, 소개. 마라샹골로에는 이거밖에 안 먹어봐서 하우츠 마라수즈 이것도 쿠팡으로 샀고요. 여러분 분모자도있고 곰곰 차돌스 이렇게 소분해고 제가 이렇게 지퍼백게 딱딱 이렇게 하는 거고.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해산물 음... 너무 많아 두 개만 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죠 이거는 딱딱 썰고 10시간 정도 해 찬물에 담가 해야 된대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준비물 짠마라샹콜러 시작 야채들을 손질해서 넣어줍니다 팔팔 끓인 물에다가 분모자를 퐁당퐁당 던지자해산물도 퐁당퐁당 던지자 맛술 비링내를 잡을 맛술을 넣어줍니다 배대기곱창배대기배기곱창 갑자기? 이제 야채를 먼저 볶아줘요 귀찮으니 한방스에 때려 넣어줍니다 불맛 아닙니까? 다진 마늘도 넣어주고 프로타은 끓기도 넣어주고 어손 빨리 꺼냈어? 고기도 듬뿍 넣어주고 소스도 넣어주고 향기 비즈버섯 끓인 해산물 투하 고춧가루! 고춧가루 팍팍 넣어주고 아. 달달 볶아주면 차돌레을마라샹궈로 완성! <목소리로> <목소리로> 왕꼬마 섬연무치 왜 마시게? 오싫어하 싫어하네 야 오잉 참기름 꽤 치킨이 많아보렸네시니다 뭐, 떨려 살짝 떨렸었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아니, 안녕하세요 와 어? 뭐야 집이 야집저 안에 봐봐 진짜 예쁘다 이거 야 미쳤다 야 웅이 대박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이제 노아님 방구경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랜드 자 입구에 들어오면요 뽀궁이가 있고요 아 뽀궁이 있어요 아, 안녕. 안녕 뭐 이런 선반이 있어요 <웃음> 침대 한번 올라가주세요 오야 여기 사진 찍음 찍자 그래 찍어 여기는 현한수의 맥북 프로가 있고 <웃음> 아 그리고 여기에 또뭐 이런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노화 백의, 자리 있어. 어, 그래, 노아 이런 그래, 조명이 뻔떡뻔떡야 오디오 그, 너무 팩... 물리잖아 조금이 좀 해봐 어. 세, 야, 세, 너도 물려. 자석 같은 게또 어? 아, 있어요. 안안 그리고 안안안 여기에 이제 귀여운 쪼꼬미들이 있어요. 어, 이거 판마트 그거 아닙니까? 오, 알아. 나 이제 노아 채널 좀본 티가 나네. 뭐 이벤트 참여하세요. 이벤트 갑자기 하거든요. <웃음> <웃음> 야, 이벤트 자주 하거든요, 노아 채널에. 나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방 구, 구경 구 끝! <웃음> 벌써? 왜하어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뽀뽀기 나어 야, 여기 설탕 있겠니? 야, 저거 티슈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졸기지 않습니까? 오오오네 오, 네. 오. 알지, 알지. 어, 너네 너무 혼란스러워. 어. 자, 소개해주세요. 오늘 뭐할 거예요? 오늘 달고나 세뚜를 만들 거예요. 어머, <웃음> <웃음> <웃음> 달고나 세뚜 세뚜. 왜나 짤이냐고 나아좋 구성품 속에 안무새. 예쁘게 좀놔봐 <웃음> 자 설명... 이제 내레이션 넣겠지. 뭐, 노아가 탈모나 살포해요. 알림 모양이 있어요. 세건데 음. 구매평이 안 좋더라고. 아, 어, 정말 그런 운을 우린 문자 하나만 보낼게. <웃음> <웃음> 나가서 켜볼까 오! 어, 어머머, 어머.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해보고자... <웃음> 나가서 해보고 자거 나가서 해보고... 어, 냄새나... <웃음> 첫 번째 도전, 노아 <웃음> <너와 웃음> 스토리. 어 <담아. 웃음> 좋네 이거. 자, 태워. 어? 꺼졌어. <웃음> 아, 뭐야? 아, 아니좀올려좀올려좀올려서 울려, 어, 탄다, 다다 탄다, 탄다. 불을 추다 불을 추려. 탄다, 다다다 그다음에 얘를 콕, 그, 됐어, 콕. 됐어, 됐어, 뺏어 줘, 어. 줘. 어, 오케이. 야, 여기 식용유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놔야 돼. 영 시원찮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빨리 눌러야 돼, 빨리빨리. 잠깐만, 누르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야, 살짝 누르고. 뭐, 여기는 안 해? 여기는 안 해. 맞다, 맞다. 야 야. 야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해봐 봐. 이 짜란. 보자. 예로 예로 긁어봐 어머 야, 이거 어떡하냐? 맛이 어때? 지 맛있다. 또보 브리댄서. 다오야 씰랩이 다르다. 지 짜라짜짜짜. 이거 응. 붙였어아 뜨거. 어, 그나마 얘는 그래도 안 되는데. <웃음> 아, 세 번째 도전자 원지의 하루대 됐지. 이 정도 몰라 녹여주세요. 야,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자, 요딴데 다 어, 대고 는야돼 느낌이 안 좋다. 언니도 약 약속한... 탔어, 탔어. 어, 아니야, <웃음> 아. 아. 오, 너 이겼네. 어, 어, 이거야. 슉, 에, 아니, 아니 어, 하고 어. 하고 살짝 눌러 아, 아. 아 맞아, 맞아. 아니야. 언니, 아니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 언니, 가아니니 언니, 언니, 언니, 언어 언니, 언니, 언니, 로야. <웃음> 네, <웃음> 네 번째 진짜. 할리세아. 어,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성공적이야. 거의 다 넘어갔을 때 바로 그 넣어야 돼. 그 어, 이게 내가 너무 높혔어 아까. 그 가속도가 붙는 거 같아. 어,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돼. 야, 이제. 야, 야, 됐어. 응. 이제 됐어. 오! 오! 이거 완전 적하다. 아니, 아니, 아니, 누르고. 살짝 누른 다음에 오! 그냥 올려 놓자. 아니, 눌러야죠. 아직 안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한참 멀었다야. 이렇게 느렸다고 <웃음> 뜨거워, 너무 뜨거워. 공이 귀엽다. 그 어, 지금 눌러볼까 그러면? 아 진짜 귀엽네 얘. 베이킹 소다가 아니라. <웃음> 아 차이가 있는 건가? 야이 마치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거지. <웃음> 실패 원인을 찾은 듯하다. <웃음> <웃음> 어. 이거 그냥 이거 먹어 빠진... 먹어 김치. <웃음> 아또 아, 아, 뿌려 바닥에 좀. 어머 왜 이러냐? <웃음> 여러분 마지막. 어머. 디즈니랑 놀러 온것 같아 맛 평가 한 번씩만 해 응. 이거보 뭐. 그릇도 디즈니네 음.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브로디가 있대요 음 잘했네 꼬막무침야이집 응. 잘하네 <웃음> 비록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하하호호 재밌게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큰 만족을 했다 막상하니 너무 어렵더라 오늘의 이야기 끝 오해, 오해, 화요일 화요일 행복한 날 뭐예요? 손 아이구 잘했냐 아이구 잘했냐 손.